어, 아침밥입니다. 자, Yono, h u 입니다 자, 현어 현미 현미 파파라치 양토추토 i Young Betchu, Tomato, and Apple. I'm h 사 p p y to 보약 아... 갑자기 당기 쭉 들어오니까 좀 텐션이 올라가네요 근가 이번 5월달은 주 6일 1일 2회 운동만 집중하겠다 점점 적응이 되고 있다는 거 아하! 보습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. 자, 스킨이랑 로션 바르고. 자, 운동 준비 끝. Let's get it, baby. 아시 죽입니다 따뜻하고 신선하고 닭 어디 갔어 아이 친구 바빠요 스케줄 소화느라고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아 요새 그거 그 이후로 행사가 좀 많이 들어왔대요 여기 있는 닭띠 어디 갔어 닭 어디 있어 닭띠랑 같은 멤버인 탁인데 에이 탁 어디 있어 네 친구 피온디의 무지개! 누가 <웃음> 갑시다. But well, you cross me, babe. Cause I don't break f o r voice. I'm moving on. g r a c i t a m 최고 오케이. 끝. 확실히 이제 저번 주랑 다르게 텐션이 되게 좋아졌죠. 이제, 이제 하루에 두번 운동하는 게 아주 아주 편해졌고 좋아졌습니다. 아. 이제 집에 가서 좀 샤워하고 싶은데 요새 잘 씻는 남자예요. 청결하고 자기관리 추철한 일단 도시락 싸왔고요 이렇게. 아 어, 지금은 발산빈에 가세요 비네가... 발산빈고비네거로 하나 주십시오 네. 감사합니다 아 고구마를 모야고마다 고구마. 비싼데? 닭띠 닭띠 아직도 안 들어왔나? 아 여기 닭띠 봤어요? 닭띠? 그 <웃음> 못 봤어요? 와, 일단 고맙습니다. 저기뭐좀뭐좀 뭐좀 물어볼게요. 혹시 닭띠 보셨나요? 어? 야, 닭띠. 야, 너 어디 있었어? 야, 닭띠. 야, 닭띠 너 어디 있었어? <웃음> 너 어디 어, 행사 갔다 왔다면서? 와 진짜 죽인다 죽인다 너 어디 미도 다니는 샵이 어디냐? 응? 다니는 샵이 어디야? 어 조금만 조그마... 아야야야 아야 아픈막 나랑 셀카 한번 찍자 자 닭띠 닭띠 셀카 한번 찍어 아닭들이 봐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네 편안하게 먹으면 되겠어요 고구마는 어, 탄수화물이 좀 많아요 제가 순수 탄수화물로 30g 정도 먹기 있기 때문에 그냥 반 정도만 먹으면 될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탕을 진짜 좋아했는데 마탕이 만약에 아침에 없었다 상투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지게 맞습니다 아 이제 하체 빼고 하체가 지금 여러분. 들나 지금 여기서 1민이 와서 내싸대기빡빡리리도망망다뭐 내 t 민이 와가지고 뭐야 이거 저기서 막 그냥 e 루 e 빙 r 뽕어 o u g o i g g t v go.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내리고 도망가고 싶다. 지금이기에. 소스와 더물어서. 맛있다. 왜? 어? 뭐? 음. 어. 진짜 로와 축구가 피부가 지금 안좋아서 나 처음 만났 때부터 좀 아팠어요 지연 할거에요 지연 형이 지연 형이 가자 아오 우와 내 새끼 이제 저녁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저녁 운동은 밴츠 프레스 밴츠 트레스 Workout. What did the headaches? p r y v e r y chin o u g s Oh, 아, 오랜만에 이거 입는데 이거 꺼풀이 피는 아 Let's go. 완전 대성공 아주 만족합니다. 랩수 세트 강도 그리고 컨디션까지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다 샤워 좀 하고 마지막 끼니 좀챙겨 먹도록 할게요. 비비 대신에 비를는야하지 못해 지도 못해 마네 이제 마지막 식사 차례입니다두 아, 번째 운동 끝났고 아, 행복한. 식사 다섯 번째 끼니입니다 저 이렇게 계란, 그리고 구운 닭가슴살, 밥, 그리고 야채 등등 이번 주에는 기관이 형님이랑 운동을 못 해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혼자 운동하는 게 그래도 많이 배워놨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도 그렇고 일단 내가 느끼는 그 만족감이 되게 좋아요 중량도 되고 있어서 아 드디어 이제 발걸음을 뗐다? 뭐 이정도? 근육통도 하체 빼고는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고 적절하게 다음 운동 방해가 되지 않게 제 몸의 신호가 열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할때 열이 나잖아요 에너지를 태운다 즉, 연료가 돌고 있다 열량이 타고 있다는 라 얘기는 내 몸이 작동되고 있다 근데 이제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이제 좀 길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그그 그, 그, 그 열이 내려가서 식은땀이 나거나 더 이상 열이 안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때를 운동을 그만 해야 되는 신호구나라고 좀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한 운동을 한, 오, 한 40분 50분 정도 되면 이제 몸이 좀 꺼져가는 걸 느껴서 마무리 운동을 했는데 요새는 마지막 세트까지, 지금 한2 4세트까지 올라가거든요. 이제 나중에 30세트까지 늘릴 예정인데, 24세트까지는 충분히 몸이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월요일에 좀 걱정을 했는데, 강도를 좀더 올려도 되고, 중량도해도 되고, 손질은 자체도 전혀 문제가 없고, 게다가, 와, 신세계, 신세계. 하루에 두번 샤워하고, 채수를 좀 하고, 선크림 좀 바르니까 나 지금 소프트야 절대마다내발 비비면서 자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뭔가 아 내가 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을 내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마랑입니다 지기님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알아요, 네. 축하드립니다. 언제부터 아, 운동해야죠. 제가 그때 아, 이제 너무 멸치였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하루두 번씩 주 6일 하고 있거든요. 아, 네, 좋습니다, 형님. 네, 한 번. 뭐 불러주시면 한번 뭐 <웃음> 아, 우리 움직임님 일단 다시 이 자리를 비롯해서, 어, 우리 둘째 아들. 아직 이름은 없지만, 그래도 순산하신 거 축하드리고.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어, 지인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른스럽다 무슨 장난끼 있긴 해요 아직 근데 같이 단둘이 있을 때나 남자들끼리, 남자들끼리 있으면 좀 발동되긴 하는데 근데 그 아우라가 있어 자 아,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어, 여러분들도 운동하시는데 다치지 마시고 네. 그리고 조금이나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운동하시는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